우와, 진짜 짜게치랑 탕수육이네? 우와, 맛있겠다. 오, 우, 짜게치. 나 이거 처음 먹어봐. 벌써 떨리는 우, 오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야, 이거 짜게치 좋아할 사람은 진짜 좋아할 맛이다. 와, 맛 멋있겠는데? 먹어보겠습니다. 음! 대중적인 맛! 오 치즈 맛이 강해! 이거랑 탕수육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! 짜파게티장 음. 짜장은 탕수육은 질리지 탕수육과 짜장의 종합 음. 음 너무 맛있어! 여기다가 단무지를 한번 먹어주고 단무지 음. 짜장면이랑 단무지는 첫떡궁합 음. 우와 새우튀김 오 새우튀김 여기 머리를 제거한 다음에 먹어보겠습니다 음~~, 음. 난이 불닭 소스를 찍어서 먹을 거야 너도 뿌려줄까? 아너 매운 거못 먹지? 못 먹기는 누가? 내가? 너 맵님이잖아 이런 거못 먹어 <웃음> 나 이제 잘 먹어 불닭 같은 건 1일 1불닭이야 그래, <웃음> 그래 내가 뿌려줄게 자, 이 새우 튀김을 그냥 먹으면 좀 느끼하잖아요. 그래서 이 불닭 소스를 뿌려줍니다. 여기다가 찍어서 오, 음, 오 매운 맛, 맛있다. 아 이런 거는 그냥, 아 어, 이렇게요, 찍어가지고 뭐뭐 뭐. 맵다고 이게? 그냥 먹지. 응? 응? 엄청 매워하는 것 같은데? 전혀. 엄청 맛있어서 음미하는 건데. 매워하는 것 같은데. <웃음> 즐기는 거야, 즐기는 거. 어, 군만두다. 군만두를 탕수육 소스에 찍으면 딱이지. 오! 좋지요! 음! 음! 맛있어! 음. 야 근데 너 이런 아이스크림 본적 있냐? 오야나이 어, 아이스크림 편의점에서 봤어 신상인가 봐 새로 나왔나 보네? 어 신상인가 봐 궁금하다 오 아이스크림 까볼까? 우와, 오. 우와 계란 진짜 두개 들어있어 크림이랑 비슷하다 진짜 계란처럼 생겼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우유 맛음 우유 맛? 일단 흰색은 우유 맛이고 노란색은 어떤 맛일까? 음. 커스터드 크림 맛? 우와 맛있다 오 이거 내 치즈다 이번엔 멘보샤 이런 거본적 있어? 이 안에 식빵 사이에 새우를 다져가지고 튀긴 거야. 음, 안에 새우 들었어. 맛있다. 찍먹. <웃음> 맛있다? 크크크크 <웃음> 음. 아 역시 짜장면은 진짜 급식으로 나온 게. 너무 기냐나 이거 하나 먹는다. 이제 먹을 거야. 너 내려놔. 무섭게 왜 정색하냐? 당장 내려놔. 알겠어. 라고 할줄 알았지. <웃음> 앞으로 내 급식에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어. 참 되게 예민하게 보네. 야 <웃음> 아, 내려놔라. 응 내꺼. 아이씨 그럼 이건 내꺼. 야 알겠어. 우리 서로 그러면 더 받아오기로 하자. 그래 내려놔. 하나, 하나 둘, 둘 셋. 셋! 야! 아. 아. <웃음> 야더 받아오자. 아서 갈갈부에서 진 사람이 받아오게아 그래 귀찮은데 너가 가면 되겠다. 갈갈부에서 질 거면 서음 남자는 무기지 안 내면 진다. 가위, 가위 바위. 바위 보. 아아 아, 남자는 무기라며. 어머나 여자야 몰랐니? 아잘 갔다 와 얘. 아우 진짜 아우. 많이 받아 와 얘. 아 진짜 남반장. 남자한테... <웃음> 오늘도 오바에 골탕 먹이기 대 성공.